자 올해 통영 세 번째네요 벌써 오늘 날짜 11월 2일 자, 오늘 물때가 아니 오늘 물때가 몇 물이죠? 오늘 물때가 몇 물이죠? 내일이 <웃음> 아오물이구나뭐 정확하진 않은데 앞무 그렇습니다 풍경이 비슷하죠? 같은 배두 번째 탑니다 중간에 가는 데 같고 평소에 공출 자주 같이 하는 회의무 같이 왔습니다 아침은 아직 일출 전이라 언제 봐도 설렙니다 자, 첫번째 첫 번째 터에 오신 것 같습니다 어, 접설봉돌 하나 했고 어, 주황이기 그리고 가지줄은 20cm가 채 안되고 한 17,8cm? 그리고 단차는 한 10cm정도? 어우 물잘 가는데? 오늘 만조가 7시 20분인가요? 안가지안 않는데 어우 이거 12호 쓰면 안되겠는데? 12호 쓰면 안되겠어요 잘 떠내려 봐전 바닥을 찍어야 되거든요 문어? 문어 같아요? 냄새가 문어면 바로 바꿔야지 저리 형님 저 채비 바꿔야되겠어 이야 축하드립니다. 와와 문어가 나합니다 여기 그러면 당연히 바꿔야되겠죠. 테스트하러 왔으니까 아이거 이거 채비하는데 꽤 걸리는데 예? 어축하드리 형님. 조개 자 음, 같이 놀아야 되니까 음, 말씀드린대로 비를 좀 해야되니까 수술 수술 자, 아침부터 자, 채비 바꾸고 가보징어 음, 문어, 병행으로 아 16호 형님 싱커 뭐 쓰셨어요? 어.. 브릭홀 맞춰오니까 16호 서도 가라앉긴 잘가라는것 같은데 오, 후 굉장히 날이 네, 왔습니다. 작네요. 문어 작은 거예요. 어, 가비 오, 갑이다. 오, 갑이 있네? 어, 가비 다시 <웃음> 아, 저 갑이만 노릴까? 으, 짜식. 저는 가비가 좋은데, 여기 가비도 같이 있네요. 예, 사이즈, 사이즈도 괜찮아요. 근데 가비만 노리시려면 노리셔도 될것 같아요. <웃음> 생각은 똑같이 비슷비슷하신 거예요. 응, <웃음> 그렇죠? 요 문어예요. 작은 거. 어, 뭐야 작은 건데. 작은 건데. 수심이 깊어 갖고 당체 에? 아니. 쭈꾸미인 줄 알았어. 안해요 까이 네. 컷. 뭐야, 짜식. 네. 가비가 있어갖고, 고를못살 거예요. 네. 먹물 때문에. 이 색깔도 아닌가? 이거 날라와서 탄 건데. 문예요예 네. 문어가 떠다니요 네, 저도 여기로 가더라구요 보지을 했어요 나도 라면 봉지같이 봤는데? 저 문어였어요 그게 예 아, 네. 이거 문어 가장한 쭈꾸미 아니야? <웃음> 왜 떠다녀 지금 <지가>? 예 <웃음> 쭈꾸미, 네, 쭈꾸미 잘 떠다니죠 사장님 그거 보셨으면 확 그냥 <웃음> 잘 <웃음> 아니 난 그거 그 빠진게 도망간 지알았거와또 <웃음> 그러셨어 와 선수는 선수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웃음> 혼자 잡으시네 혼자 아, 한 마리 왔어? 전왜 작은 것만 오지? 가보징인가? 오우 이야 저. 오! 크다! 아, 그래. 저물온줄 저 알았어요 가비 <웃음> <웃음> 형 가비는 저도 필요한데? 와! 크다! 18호 정도면 제가 감을 느껴야 되는데 음.. 저항이 좀... 저항이 좀 있습니다 예, 문어 병행 터라고 해가지고 문어는 잠자고 있는 와중이라 콕콕 계속 찍어줘야 된다고 지난번 뭐. 그두 번째 테스트? 여, 여. 그때서 해가지고 계속 하는데 가위가 달라붙었는데 느껴지긴 느껴지네. 어? <웃음> 터졌나? 어, 책에 저항이 있으니까, 당신? <웃음> <웃음> 느껴질 건다 느껴지네. 저렇게 조금 남았어 네, 어제 부랴부랴 감았어요. 제가 쓰고 <웃음> 그러게만 감았어야지 그러게. 아이, 뭐 하나 준비하면 뭐 하나 꼭빠뜨리고 어, 뒤쪽 히트힘세는 가보지 건데 작은 물건가? 자, 저거 신발가죠. 제 거는 똑같은 거 같은데? 너무 이게 그 바닥이 왜라 이야, 키로급이다, 저거. 와. 저도 문어 병행할까요, 형님, 그냥? 저쪽으로 좀 칠까? 좀 어장이 있어갖고 겁나서 못 치겠어. 지조가 어, 있어야지. 갑이야, <웃음> 문어야. 확실히 얘 어전에 날무은 갑이죠. 채비가 예, 가벼워지니까 좀 살겠어 형 <웃음> <웃음> 예, 진짜 거미야 <웃음> <웃음> 여기 워킹으로도 괜찮아요 형님? 아 진짜 저기 저희... 이런 게킬로급이야 이런 게. 두 개를 두발 품고 나온 것 같은데? <웃음> 두개 왔을까? 같은 응. 왔어. 와, 이, 이거 킬로급이다 많아. 됐어요? 아, 오랜만에 한 마리 왔네. 뭐야, 이거? <웃음> 이거 날개를 날개 벌리고 나온 것 같아요. 정벌이요? 뭐야와이이뜰쳐야 음 네,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네. 님쳐줘오 네, 네. 오, 빠진다 빠진다. 와 진짜 크다. 네. 와 우리 오래 잡은 것 우와 우와 무서 무서. <웃음> 치즈. <웃음> 선생님, 이, 저 키로 넘겠죠, 이거? 이 키로 넘다니까. 이야. Yeah. Yeah. 아, 와, 크다. <웃음> 오, yeah. 이야. 어, 어! 이 짜식. 어! <웃음> 와, 우와 이거 큰일났네 이거 야 이야, 이거 큰일네 어? 아이고 우와. 와.. 진짜 크다 진짜 예. 힘안다 지금 잖아요 예.. 비 예.. 예. 예. 짓고 있어요 아.. 길율이 무슨 일이 하나 사나 <웃음> 그러는데 지금 길이가 낮은 걸로 사야지 힘들어서요 그렇죠 저희 5.8대 1이에요 아, 아. 네. 아.. 선생님 이제, 저 이제 놀아도 되죠? 와, 놀아도 돼. 이제 그만 잡아도 돼. 돼. <웃음> 돼. 그 뻗어졌어. <웃음> <빨리. 웃음> 저 힘싸움하다가... 현이 <웃음> 이거 <웃음> 봐. 연안에 붙있잖아 어, 그러네. 와, 나 통발인 줄 알았어. 진짜 제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것 같아. 통발인줄 알았어요 어네아저 이렇게 큰거 고뭐 <웃음> 키로오바는 잡아봤어요네야 이거 진짜 키로오바 보다 처음이 다르네 진짜 애기가 크니까 큰 놈이 덤빈거 아닐까?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나? 우습게 보고 어. 아니, 저건 내 사이즈야 뭐 조그만놈도 안건드리잖아 어. 아 일단 우리가 뭐 저 시뮬레이션 게임에 그렇잖아 몸이 크면 안 건드리잖아 <웃음> 내가 뭐 먹을 것 같아야지 건와형 <웃음> 비율 짱인데 깔았어 모르겠어 바닥이다 바닥, 바닥. 바닥이죠? 바닥에. 항상 걸리겠어? 어? 빠졌다 근데 <웃음> 아, 그, 핀 도래, 그거. 아, 그러래 예. 한번 펴진 건 펴지더라고. 맞아. 1서 첫번째 가게 오우 아, 좋다, 아, 좋다. <웃음> <웃음> 와 진짜 크다 로올 와, 형님, 사이즈 진짜 좋아. 무, 무런가? 정말 야 이런 언덕도 있고 멋집니다. 어, 밝은 핑크 예예 예. 약간 주황이 가까운 두 마리째 어 이거 또 사이 좋은데? 그렇게 좋진 않다, 아무튼 오, 오 사이즈 좋았네요 아, 진짜 손님 이거 없어? 뭐야, <웃음> 형님 이걸 어쩔 수 없어 <웃음> 큰일났다 이거 흑방이구먼. <웃음> <웃음> <야. 웃음> 예. 어? 흑방이야. 어? 흑방. 아니요. 너무 가까운 거아요 아, 그래요? 와, 형님. 형님 거 무지하게 저기야. 형님 거 다, 다 썼어. 이거 딱 들어가기 전에... 어, 딱 뒤에, 아니, 아니, 아, 죄송합니다. 아 <웃음> 고맙습니다. 선생님, 야, 어, <웃음> <못> <웃음> <난이> <웃음> <못>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웃음> <웃음> 입질이야, 근데 당기긴 해요. 먹물 커피 마시네. 그 어우, 성채에요 형님. 응, 응. 오, 왜 이렇게 이뻐? 야, 형님, 진짜, 경치 진짜 끝내준다, 이거. 아, 이거 뭐 일부러 관광 가려고 해야지 나오는 경치지 이게 관광지. 아 이런 경치 보면은 진짜 어우 뭐야 아 손맛 좋았는데 좋는데구네 네, 어구야 나 들어야 되나? 네, 햄 들어야 돼. 아, 깜짝 놀랐어. 나큰건줄 알고. 뻗어졌네. 어, 이거 미끌미끌한 거 보니까 저기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봐요. 야, 이거 밑잘떠 있다, 그게. 예. 부어어 부륵 죽인거지 형님 맞췄다니까 헹 것도 들인 것도 이렇게 바닥에서 꼬리가 좀 들려요 아니 아니 저기 아기 그냥 일반 아아 일반 아기는 원래 떠요 형님 일반 근데 적응도? 거의 수직으로 뜨죠 응주댕이만 예. 근데 그 앞에 접살봉돌 하나 다른거예요 그래서 그 단차 높이만큼 유용 좀 하게 그래서 색깔만 찾으면 요번는 무너다 끌고 가는게 보였어 그렇게 크진 않네 자작액이 잘, 잘 나오네 형님한테 아, 뭐. 써라 형님한테 너 오지 말려 <웃음> 오지마 어우, 이 녀석, 이거. 예, 크라켄이요? 야, 오지 말라고. 왜? 전 형님이 좋으니까요 아, <웃음> 아니, 말로만 사랑하지, 형님. 어복 좀 뺏어가기 때문에. 어? 무당 같은 놈을 다 가르쳐줘서 간선게한 <웃음> 마리 한따라 줬는데 무당집단골레모도저 걸었다 와 크다 어구아니아니 아니야 그물이야. 어, 어, 아니, 아니야 어야물 아니, 문화. 그물 지나갔잖아 둘이 같이 걸려 아 그런가 그런 같은데 문어 문 어, 시야는 크지 않지만 여기. 와 저거 저거. 뒤엔 크다. 저 저도 키로. 아, 장원 아니지만은 키로 넘겠다 형님 그죠? 그러게. 와. 작은 저런 게가 다있더다고 이거 이 갑돌인가? 조금이 조금이. 아, 나 돌아버리겠. 뭐 아니죠? 갑돌일 수도 있지. 아. 예. 왔어. 문어. 문어입니다. 문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속으로 지금 애기를 바꿀까, 색깔을. 어우, 괜찮아. 1kg 차린데 첨3린데들어까데도데 도착도. 1 k 데요착도도착 아닌거 같은데손착도 들어볼까? 린데 도착도. 1kg 차린데 도착데 k g 데 뜰채 예. 그게 트래블그의 맹점이 한 개만 걸렸을 때 그렇게 그게 맹점이야 에... 두 개가 걸리면 상관없는 아니, 거 아니 아니 이게 제가 참지를 안 했어 아, 맞아 맞아 아 뜰채 안 해갖고 큰놈 킬로짜리 인데 아 근데 근이 킬로짜리 한번 보니까 어? 그 아, 게, 아니 지구에 지구 왼색이네 형님 그러면 새우 애기 튜닝한 거 그것도 뒤에서 새우 기 많이 잡았잖아 아 근데 애기가 크니까 아침에는 좀 많은 한 것도 좀 달려붙더니 어우 이거 크다 내가 놓, 놓친 거다 이거 형님 아 아니야 이거는 이게 수저소에 마탄자 이게 펌핑해도 되나? 이게? 네 돼요 형님 야 이거 부셔질라 그래 네. 이거 봐 그냥 금콩으로 하셔 그냥 아 근데 이게 씨, 저거는 저기 체비 걸려있잖아 그렇지 크다 형님 빨리 뜰채 갖고 가장님 뜰채 좀 아니야 이게 이게 커서 그래 액션이 크고 이게. 이거 봐. 아니야 아니야 뜰채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이거 리리 뽀개질라 우리 그래 뽀인데 어? 잠깐만 잠깐만 네됐어안 된거 같은데? 응? 됐어 한번 요작은거 음. 음. 음. 그 크네 아, 아, 음. 아, 아, 음. 음. 어 문어 단 한번도 안 놓쳐봤는데 처음 놓쳐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뜰가면 이기네 아 그럼 금방 아니고 니가 떨군거 맞나봐 그런가보네 이야 어. yeah, 형님 내놔 이거 아. 그러면 요거 한마리 줄게 크라켄이네 크라켄 떨군거 형님이 잡은거 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야 구멍이 딱 나있네 아 형님한테 뺏긴거 아네딱그 구멍 난제거였는데 딴사람이면 몰라도 아이 뺏어야 아니, 되는데 그 구멍이 구멍만 보면 알아? 내 구멍인지 내 구멍인지 <웃음> 아무튼, 아무튼 형님 <웃음> 그 뭐야 그 여덟 개 중에 다리 4개는 제거예요 걔가 열받아서 형님거 다시 부른 것같아 <웃음> 근데 문어가 진짜 자기 영역 뭐 이런 것도 되게 되게 심하대요 막 포악하고. 포악하고 이역다 잡아먹고 진데. 네. 음. 수술 드는게 그게 침입자로보이고음 수술. 문어 반지네. 뭐 신기하겠지. 맞지 문어가 다고반지 와 네. 단지를 끌어올리시네. 어, 아, 오들었어 되게 커. <웃음> 이게 물 단지야. 어이 이걸 줄을 풀으시고 사장님. 아 뜰채 대드리려 그랬더니. 야, 손맛 진짜 엄청나셨겠네. 애는 어, 별로 안 큰데. <웃음> 아예 근데요 뭘. 아, 예, 예. 이거 던져나? 너? 아니 나도 줄인가? 나도 줄인가 왜? 아 오랜만에 일한데 <웃음> 돌지? 아 오랜만이다 아씨 예 그러게 말이전 형님 옆에서 해야 돼 으으! 이거못어 <목소리가> 그물이야? 그물인가? 오물이 물어 뜰채 뜰채 뜰채 거기 서서 기다리셔 기다리셔 아니, 네. 네. 그. 그 기다려, 기다 와, 형님. 수고해요? 예. 아니, 늦춰맞아 나와. 그러게. 오. 우 와. 오케이. 오케이. 오래 잡으셨어요? 가비 많이? 예. 네. 언제 많이 나왔어요? 두 번째 공. 1 역시 어, 녹동이요? 네 거기가 많이 나오는 많이 나오아 근데 거기 가는 오, 버스가 없어 거기보 뭐, 아무 배나 탈 상관없어요 다, 다 나오니까 어, 네. 올해 가비가 전부 고운으로 갔나봐 네, 거기 사이즈가 거의 문화적인 분화 오아쪽에요나제냐 그러게요 언제 가 <웃음> 그러게 네. 거긴 방파제도잘 된다며요. 아예 아 나와야 돼요 그래도. 네. 아그 정도예요? 아 그럼 세 자리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나요 그러니까 백값 잡았다고. 백값 와 백값. 백... 아, 백값 하셨다고? 아예 못 들었어. 이거 까득 차고도 나가가지고. <웃음> 예. 저도 그 정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물 때가 줄 때가 줄네어물 때가 있어? 계속 오. 어... 요아 아, 끊을게 형님꺼 <웃음> 야땡겨 내가 이기 커? 내기 1.5호 줄 어? 이거 뭐 엉켜도 이상하게 엉켰어 아 살짝 거렸네 니꺼 남았거든 가비꺼 이만 오빠 가 땡기고 있어 땡기고 있어? 와 형님 그래도 손맛 있어 가보증형 같았어 이거? 예 그렇게 이제 위안을 주는 거지? <웃음> 그럼 이제 안 가셔요, 거기는? 격, 격동은? 우리 어, 사실 가비가 잡고 싶었던 거지. 그러게. 가비 잡으러 그쪽으로 <웃음> 가셔야 <가시>. 돼. 아, 에이씨. 사장님, 이, 연락 한번 맞춰서 같이 가시죠. 네, 그려야 되겠는데. 아, 네. 나, 나는 이웃줄 너무 작근해서. 나는 어. 이거 그 팔만 해맞지고 이웃줄도 바꿨어. 이거 아까 그 어. 뭘로 가무셨지 그 일본 거그 썬닷컴에 회원이가 그서 거기서 떠면서 그래서 자유학사 하나씩 하나 티비학사 티비학사8만0천원들 사거든요 시비학사 열두 개 사는 거안그안 사요 작은 거다 네시비학사 가지고 자유학사 티비학사 그거 사야 돼 작은 건데 수초까지 회장님 네. 일병 저거 뭐 하나무적이 그렇지 뚫채에아 아, 형님 나불가사줄알 <웃음> 형님 <웃음> 형, <웃음> 저 형님 잡으신 쭈꾸미보단다 <웃음> 야, 거기 <웃음> <저기> 범이 나왔어? 해어항에선 <웃음> <웃음> <웃음> 가까워요? 그 애가? 주방에선 가까워요? 멀죠 아, 너, 멀죠 너뭐 멀죠 아 뭐요? 아 저는 우리 서울인데 오 이거 킬로짜리다 이거 아유 그러지마 형님 킬로에요 킬로 바티 싹 감아갖고 참전해 아, 네. 오늘 처음 봤어 원래 <웃음> <웃음> 그랬다 그래 형님 평소에 바티 싹 감아갖고 탁챔질하셨어야지야 봤지? 야 와, 어쩜 이렇게 똑같이 무너요? <웃음> 완전히 똑같네. 와. 역똑같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똑같면 그냥 걸려 있니까 대박이다 진짜. 흰새도그렇고챔실도 네. 예. 올라오는 게또 그래. 어? 넌더 굵은 거다. 아니, 아니. 오, 빠졌어. 뭔데? 와. 아니, 밑걸, 지구요. 어. 바위였어. 이건 무슨 올라오기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